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1억 미만 낙찰 시 퇴직공제 해당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발주 당시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는데요 1억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해당 여부의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이 되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현재는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낙찰 금액이 1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 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이 1억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도 최초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면 퇴직 공제 당연 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미만 낙차시 퇴직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